안녕하세요 초롱쌤입니다 오늘은 남자 고객님들이 미용실에 방문을 하셨을 때 머리에 대해 설명하는 걸좀 어려워 하시는 부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고자 영상을 켜게 됐습니다 처음 가는 미용실이더라도 어느 미용사가 됐던 간에 이 멘트를 사용하신다면 좀더 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점 지금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유형으로 스타일 변화가 크게 있지는 않지만 머리 설명하기가 조금 힘드신 분들 그런 분들은 미용사 분께서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커트를 제일 마지막에 했던 주기를 설명해 주시면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제가 한달 전에 머리를 마지막으로 잘랐어요 그 정도 기장으로 정리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단하게 말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 유형은 머리에 대한 큰 변화는 없지만 뭔가 미용사분께 내 의사 전달을 조금 표현하시고 싶은 고객님들이 있으세요 투블럭으로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투블럭을 많이 해오신 분들은 정해져 있는 미리수가 있지만 그래도 나에게 맞는 미리수를 찾고 싶어 하시는 고객님들도 계세요 그래서 대부분 미리수는 3mm 단위로 얘기를 하시면 돼요 3, 6, 9, 12, 15, 18mm 이렇게 3mm 단위로 보조탭이 있기 때문에 그 미리수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제일 편하고요. 긴 미리수에서 짧은 미리수로 맞춰나가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옆머리 먼저 자르고 난 뒤에 제가 다시 설명해드려도 될까요? 라고 물어보면 안된다고 하는 미용사는 대부분 없죠. 그래서 그 미용사가 커트하는 과정에서 생각을 조금 정리를 하시고 생각나실 때 말씀해 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랍니다 거의 다 대부분이 옆머리 커트 진행을 하고 그 다음에 뒤에 그 다음에 위쪽 머리 커트 순서를 진행하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원하시는 부분을 얘기를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까탈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미용사에게 정확하게 나의 의견을 전달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미용사 분들도 어려워하는 게이 고객님이 도대체 어떤 걸 원하는 건지 궁금해서 자꾸자꾸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먼저 대답을 해 주시고 까탈스럽게 하는 것이 오히려 미용사 분들에게 도움이 더 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세 번째 유형은 원하는 스타일은 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아서 정리가 안 되는 유형입니다 이 마지막 유형은 처음 가는 미용실이더라도 망하지 않는 방법이오니 어느 누구한테나 다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꼭내 의사를 전달할 줄 알아야지 처음 가는 미용실이더라도 처음 받는 미용사라도 절대 망하지 않는 방법이오니 끝까지 영상 지켜봐 주세요 우선적으로 미용사분께서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봤을 때 처음부터 머리 설명을 다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말문이 막힐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옆머리를 먼저 진행을 하면서 말씀해 드리겠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옆머리는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고 물어볼 거 아니에요 옆머리는 기준점이 정해져 있어요 투블럭인지 그냥 귀를 파서 정리하는 원블럭인지 그리고 나머지는 스포츠 머리이기 때문에 그 짧기에 대해서만 얘기해주시면 됩니다. 웬만하면 뒤쪽 커트는 상고로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상고는 이렇게 두상이 연결되어 있는 머리이기 때문에 뭐 낮은 상고인지 높은 상고인지 그런 부분은 미용사들 기준에서 대화가 오고 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제 두상에 맞게 상고로 맞춰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세요. 그리고 윗머리 자르실 때는 눈썹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는 게 좋답니다. 눈썹 위로, 눈썹 걸치게, 눈썹 아래로 잘라주세요. 그렇게 전체적인 머리 길이를 설정을 하셨다면 위에 층 내실 때는 층은 살짝만 내주시고 모발 끝에 위주로만 수술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이게 제일 안전한 커트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나서 옆머리가 부해지는 게 싫으신 분들은 옆머리 위주로만 수술 좀 많이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수술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실 때 전체적으로 수술 많이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안됩니다. 이게 대부분 숱이 많은 고객님들이 많이 하는 실수인데요. 숱을 많이 자르게 되면 일시적으로 좋긴 하지만 머리카락이 자라나는 시점 1주에서 2주 정도 그 시점부터 머리가 부해지기 시작해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두상이 위쪽 머리는 쌓이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옆머리 위주로는 숱을 많이 쳐도 상관이 없지만 은 위쪽 위주로 숱을 많이 자르게 되면 머리카락 길이가 있으면 숱을 자르는 것 자체가 안쪽 머리를 짧게 자름으로써 얘를 가볍게 만드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짧은 머리가 여기 머리 위에 쌓일 거 아니에요. 그, 그 애들이 머리카락이 자라나면서그 위에 머리카락을 덮고 있던 애들이 점점 부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숱 많은 고객님들은 위쪽은 모발 끝에 위주로만 숱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고 옆에 머리 위주로 많이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 어떻게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제가 마지막으로 총정리해서 한번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미용실 방문하셨을 때 미용사 분께서 머리 어떻게 해 드릴까요?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제일 단순한 방법은 내가 마지막으로 커트했던 주기를 설명하면서 한달 전에 커트를 마지막으로 했는데 똑같이 정리해 주시면 되세요 라고 얘기를 하는 방법이 있고요 투블럭 같은 경우에는 3mm 단위로 얘기를 하시면 됩니다. 3, 6, 9, 12, 15, 18mm, 뭐 21mm 이상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긴 미리수에서 낮은 미리수로 맞춰 나가면서 나한테 맞는 미리수를 찾는 방법도 있어요. 무작정 뭐 보통 평균적인 미리수를 물어보는 것보다는 애매하실 때는 긴 미리수를 먼저 얘기하시고 그 다음에 맞춰나가시는 걸두번 걸쳐서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뒷머리 같은 경우에는 제 두상에 맞춰서 상고로 맞춰서 잘라달라고 얘기를 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윗머리는 눈썹 기준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고요. 전체적인 길이를 보는 거기 때문에 눈썹 위로 자를 건지 눈썹 기준으로 자를 건지 눈썹 아래로 자를 건지 요렇게만 얘기를 해주시고 층을 내는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가벼워지는 머리이기 때문에 층을 살짝만 내주시고 모발 끝에 위주로 숱을 잘라주세요. 그리고 숱이 많으신 분들은 옆쪽 위주로만 많이 잘라달라고 요청을 하시면 제일 안전하게 예쁘게 커트를 받으실 수가 있답니다. 영상 끝까지 지켜봐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쉽게 알려드릴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찍다보니 또 어느새 저녁이 되어 있네요.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항상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창에 남겨주세요. 제가 언제든지 답변 달아드리고 영상으로 찍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안녕!